모두가 잠든 평화로운 한밤중 집을 짓느라 아직도 잠에 들지 못한 친구가 하나 있네요 꼭 밤에 이렇게 잠안 자고 다른 일을 하는 야행성 플레이어들이 한 명씩은 존재하죠 뭐 나쁘진 않습니다 그런데 하늘 위의 상황은 좀 나쁜 것 같네요 잠을 안 자는 플레이어의 눈과 뇌를 노리는 악동들이 나타났습니다 바로 하늘의 무법자 팬텀들이죠. 이들은 플레이어가 3일 연속 잠에 들지 못한 경우 달이 뜨는 밤에 하늘 높은 곳에 생성이 시작됩니다. 감정이라든가 지능을 가지고 있지 않는 이 팬텀들은 오직 잠들지 않은 플레이어의 생명을 위협하는 데에만 집중합니다. 드디어 팬텀도 플레이어의 허점을 노리고 다가갑니다. 플레이어는 안타깝게도 아직 모르고 있는 것 같군요. 머리통을 한대 쥐어박는 팬텀의 날카로운 이빨을 맞고 플레이어는 당황합니다. 우선 팬텀들에게서 도망가기 위해 뛰지만 팬텀의 추격을 피해가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결국 플레이어는 하늘의 무법자 팬텀들에게 목숨을 잃고 영원히 잠에 들어버렸군요. 안타깝지만 자연의 순리입니다. 팬텀들은 하늘에서 추락하며 플레이어를 타격하는 습성을 가지고 있어 이들을 잡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특히 체력도 플레이어와 동일하게 20이라는 수치로 웬만한 공격에는 꼼짝하지 않죠. 그래도 이런 팬텀은 의외로 파회법이 쉬운 편인데요. 철골렘이나 눈사람을 만들어서 팬텀이 공격하지 못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더 쉬운 방법은 잠을 꾸준히 자면서 팬텀이 생성되는 조건을 아예 막아버리는 방법도 있는데요. 잠의 중요함과 소중함을 알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팬텀을 잡고 나오는 팬텀 껍질은 느린 낙하의 약을 만들 때 필수적인 재료이므로 오히려 팬텀의 생성을 유도하는 사람도 있죠. 그런데 팬텀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몬스터라는 설도 있는데요. 3일 동안 잠에 들지 못한 플레이어가 수면 부족으로 인해 정신착란 및 환각 증상을 보이는 것에 빗댄 것이라는 의견도 있습니다.